이 말띠랑 개띠는 척하면 척해요 둘은 제가 봤을 때 사업 파트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둘의 합은 진짜 좋아요 근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약간 집착 같은 걸할수 있지 또 이제 나쁜 띠 닭띠랑 개띠 사이에서는 상대의 기분을 좀 자극해 그래가지고 예의 있게 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개랑 는뭐하 도예요 절친이거나 주민놈이거나 강렬하게 이끌리기도 하지만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김포에 살고 있는 갓 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오늘은 무슨 띠를 준비해오셨죠? 오늘은 개띠 개띠의 성향이 정직함, 솔직함, 친근함 그런 이 배려심이 많은 띠에 가장 가까운 띠예요. 이 개띠는 열정과 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주의가 시끄럽고 인기가 많아. 근데 이 개띠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너무 굴복하지 않으며 너무 온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빠지거나 뭐 교회에 빠지거나 어떤 종교에 빠졌을 때는 문제가 많이 돼. 어떠한 정보가 지식이 많은 것들을 망칠 수 있는 띠이다. 그리고 이 띠들이 웃고 있지만 경계심이 좀 심하고 본인의 금전이나 보금자리를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폭으로 변해요. 이런 띠하고 이제 가장 좋은 띠. 자, 범띠. 음... 자 개띠랑 범띠는 서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봐 근데 서로가 수긍을 너무 잘해 하나가 막 감정적으로 치솟으면 하나가 너무 잘달래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먹히는 거야 가스라이팅이 나쁜 말이 아니야 그렇지? 서로를 설득한다 서로가 얘기를 한다 서로를 안심시킨다 했을 때이 둘의 궁합이 잘 맞고 또 합이 너무 궁짝 궁짝 궁짝 궁짝 잘 맞는 거야 동업도 좋고 결혼도 좋고 뭐 동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좋아요 그치? 그 다음에가 이제 말띠 이 말띠랑 개띠는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이 격려하고 칭찬을 서로가 하는 편이고 또 서로가 각자가 또 성격들이 있잖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 근데 하나 문제가 외모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이 둘은 제가 봤을 땐 사업 파트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띠가 이제 원숭이띠 개랑 원숭이는 심심하지 않아요 고지식하면 고지식한 대로 개방적이면 개방적인 대로 서로가 잘 맞아. 둘만 있어도 행복해. 이 둘의 합은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탁월하고 즐거워. 근데 가정환경이 중요한 거라 이 둘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약간 집착 같은 걸할수 있지. 소유하려고 드는 게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보단 깨끗한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하기가 좋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가 조금 소유하려 들여서 갑갑할 수 있거든. 자그 다음에 이제 뒷띠 지는 않지만 미지근하다고 라 보고 그냥 뭐 서로 주도권 싸우는 것 보다 그냥 너가 해네가해 해.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그냥 잘 지낼 수있어 원만하다 그냥 문제가 없는데 좀 지루해요 <웃음> 그리고 개띠랑 개띠 투닥거리에서 싸우기는 하지만 이 화해 시간이 금방 와요 싸움의 기간이 좀 짧아 빨리 화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는 단어를 순간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 지낸다 나 이제 또 이제 나쁜 소띠. 얕은 관계에서는 상관없어.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띠의 직설적인 성격과 소띠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부딪혀요. 약간의 충돌이 있는 사주야. 안 싸우려고 하지만 자꾸 스... 이을 가는 사이. 적당히 먼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용띠. 이 둘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방향성도 너무 다르고 서로가 끌려는 해 근데 애증이야 둘의 입장에서는 개띠가 죽어나거나 용띠가 서럽거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닭띠 닭띠랑 개의 사이에서는 짠함이 있어요 서로 예민하게 굴어요 말이 거슬려 상대의 기분을 좀 자극해 그래가지고 예의 있게 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서로 뭔가를 먼저 줘야 되는데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만 먼저 손 내밀면 이만큼 사랑스러운 닭이 없거든 근데 얘잘안해 그러니까 이 개띠는 어떤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닭띠 입장에서 서운한 거야. 얘가 막쥐 주고 막범 주는 거 봤거든. 나한테는 안 주니까 얘가 서운한 거지. 반대로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이가 괜찮아져요. 그리고 돼지. 개랑 돼지는 뭐 아니면 뭐예요? 절친이거나 주일놈이거나 강렬하게 이끌리기도 하지만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어린 시절의 개와 돼지보다는 어른이 됐을 때 개와 돼지가 좀더잘 맞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만난 개와 돼지는 원망이 쌓일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개와 돼지는 서로가 친분을 쌓아요 겸손한 자는 올라갔을 거야, 분명히 승진을 하거나 좋은 수가 있거나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만한 자는 구설과 관제가 있었던 해예요 내년도 좋은 해니까 꿈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새 거에 집중하면 구설과 관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세요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너무 좋아요